예,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인사드립니다. 밤에 있는 곳입니다. 아.. 다름 아니고 오늘 좀 보여드릴 거는 그.. 음성 있잖아요. 이길성 저는 지금 아시아섭인데 이게 무슨 음성이냐면은 아시아섭인데 보시면은 일본어거든요? 일본을 좋아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단지 일본어가 있다는 뜻이죠? 예. 네, 일본어거든요? 아 그리고 그전에 하나 더블티하나 마우스 위를 약간 위로 올리시면 잘맞춰져요 잘 메크리는 이렇게 약간 이렇게 이게 약간, 약간 약간 네 이거 알려드려고요 지금 메크리력이 상당히 늘어서 지금 아이고 네 매크리 약간만 올려주면은 잘 맞습니다 마우스 휠을 약간 올려줘야 돼쏠 드릴게 이렇게 약간 약간씩 약간씩만 굉장히 잘 맞습니다 아, 네. 자. 그 제가 지금 나오는 그게 1번어인데요 이걸 어떻게 바꾸는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스크린 툴르로넘어갑니다 자, 여기 옵션 보시면은 이 설정은 블리자드 여러분들 그 왼쪽 위에 보면 블리자드 특별한 마크 있잖아요. 약간 소용돌이전생이 파란색 마크. 거기 화살표 밑에 표시 딱 누른 다음에 게임 설정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게임 설정이 나와요. 일반 소리 및날림뭐 친구 밑에와 게임 설치 업데이트, 게임 설정 정보가 있는데 여기에서 오버워치에서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음성 언어를 바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영어로 되면은 여기서 잉글리시로 되면은 하이 눈 이라 나와요 이제 예 It's time to ready 이렇게 나와요 예, <웃음> 제가 성운은 아니라서 맥크리가 이렇게 나옵니다 It's time to ready 하지만은 지금 맥크리 일본어입니다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옵니다 오레와 하얘이스 오레와 하이 아아악 키띠이렇게 나와요 예 이렇게 나옵니다 예. 혹시라도 예 이거는 여러분들 원하시면 좀 바꾸실분들 바꾸세요 러시아도 있어요 뭐 독일어도 있는거 같아요 아 독일은 없다 러시아 미국 그 다음에 뭐예뭐 일본어 중국어 다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좀 겐지는 일본어 가지라더라고요 아시다시피. 예, 원래 일본어는 일본어죠, 겐지는. 이렇게. 아, 그리고 여러분들, 아프리카 생방송 오실 수 있는 분들은 한 번씩 정규 방송, 항상 저녁 8시, 8시 이후로부터 하거든요. 8시 이후로부터 하니까 일반전 할때 여러분들을 같이 하기도 해요. 일반전 할 때만. 경쟁은 물론 저도 이제 예, 같이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좀 크면서. 수 솔프라이트도 있고, 예.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스킬이 1으로 합시다. 스킬이 1. 에서 보시면은, 자. 아,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라도 제가 이제 스폰서를 받았는데, 코미카 웹툰 있어요. 이게, 어, 무료 쿠폰인데, 웹툰입니다. 혹시라도 시간날때 관심 있으신 분들, 만화 잘 보시는 분들, 저무료 쿠폰이니까 좀 가셔서, 가셔서 가지고 네이버 아이디면 되거든요? 네이버 아이디로 BJ 쿠폰 등록이 있어요. bj 그쿠폰은 오른쪽에 있는데 들어가신 다음에 1054로 딱 등록하시면은 이런 무료로 매튼 모실 수 있고 밤에 있는 곳 한번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아직은 자금이좀 부족합니다. 혹시 가능하신 분들은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대신에 후 꿀잼이 영상 공략 영상 예능 영상 다 올리겠습니다. 약속 지키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항상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화이팅!